빨간 염소 보내기. 빨간 염소를 보내 아프리카에 보내. 빨간 염소를 보내 놀라운 변화가 생겨. 빨간 염소를 보내 아프리카에 보내. 아프리카에 보내 빨간 염소를 보내 스톱 아빠 띠빠 빨간 염소를 보내 아프리카에 보내 놀라운 변화 생겨. 아프리카의 자립을 돕는 가장 확실한 방법 지금 빨간 염소 보내 볼래요? 빨간 염소보아프리카보